앨번판은 레오의 기억입니다. 저도 그런 재수네요. 기다렸다가 클럽부터 할게요. 어안다 모르네. 야. 천장. 부터 써야 했는데 안 내려 가지고 어... 한 바퀴 더 들어야 한단 말 이야. <놀람> <놀람> 아 근데 찌를 쿨타임 진짜 빠르다. 음? 뭐 했다고 벌써 차. 응? 음? 뭐뭐 했다고 벌써 차. 안 그래요, 선생님. 날 목소리 내지 말고. 정탐사 마구마구 끌어줄게요. 겁나 쫄리기 때문에 음, 살아 나으려면 오지게 후반을 봐야죠. 애들이 왜안 보이지 보는 게? 요즘 시력이 뭐가 아, I 고있는 l l this, which I would have done. I'm not l 지 o k i n g at you. i 어 안걸렸다 o 떨어졌다가 어 t 리 o u i 아, 왜 안죽어 빌막? 어? 빌막이 안돼네 안올 아, 아, 큰일났다 묶고 던져 한번 갈게요 약간 좀 똥들 찼다 어? 뭐야 저쪽 에 아니야? 뭐야? 길다 어? 어? 배하게 살았다 아이고, 비닐막이 사람 살리네. 아이고, 사람 살려. 아, 사람 죽네. 여기 살, 살인마가, 어, 위험해요. 중점마들이 괴롭고요 나도 위험해, 이거. 어떻게든 일단은 아슬아슬하게 한 단은 버텼는데, 로봇 문득이라도 있으면 좀 불안해지거든요. 있다, 있다 문득이, 문득이 바로 잡으러 가 거기다가 이거 잡으면은 로봇 아 개공이 위치까지, 원플러스원 라드가가 아닐 거니까 빨리 나가서 한대 때리고 텔레포트 합시다. 시간 버기지 마. <웃음> 음. <웃음> 잠시금 끝났다. 환자. 고개서 지나가는 거 보이죠? 어? 어? 어 지나간다 지금 거기서 한지 잡으러 가여기서 위치 안전하게 잡기 때문에 가요 뭐고 응. 가지? 응. 어차피 구하러 가려면 문못 따고 가야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냥 문 열고 온다? 그러면은 못구하는 거고 3킬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3킬로 아우리가될것 같네요 그지 하지만 제가 누구입니까 욕심이.. 아! 까리